야, 너 itu y a k b b <목> 나 입에 <쏘먼레> <웃음> 그래. 응. 어, 아 그래? 응나 속나봐 아숨추로 누르니까 종이 이렇게 말했나봐 <웃음> 엄마 아, 강마 엄마 강구는 여기에 뭐가 불킨거 응. 같아 들킨거 같다고? <웃음> 병원 가야되나? 응, 병원 가야되응 병원 가야되는거 아니야? 아니야 병원에 주세 맞으면 될것같아 아니야 이거 줄이야 줄아 그래? 다친 게 아니라? 아니 이렇게 하면 응 이게 그냥 응 자국, 자국이야 줄. 아 그냥 자국이구나 응 주세 맞아야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타았어춤었나 <웃음> <왜? 지금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 oh, 알았어